드꿈 무릎 헐뚜고 오뚜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제가 똑같은 취미 잠옷과 취미 세안밴드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맨날 이 옷을 똑같이 입냐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나마 잠옷 중에서 노출이 심하지 않은 잠옷은 이 잠옷 밖에 없어서 이 잠옷을 항상 입고 영상을 찍게 된점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 세안반드 진짜 너무 이쁜데 이게 아직 사용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게, 이게 아주 굉장히 고탄력 이에요 그래서 한 5분 이상 사용하면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옥제가 어, 지고 아파요 기본 케어 관리를 해볼 건데요 이거 스킨 1004 좀비팩이라고 해서 액티베이더 키트라고 이렇게 8회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킨 1004이 좀비팩은 저처럼 피부 탄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공 케어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괜찮은 팩이고요 휴대성이 괜찮기 때문에 여행용으로도 사용하시기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스 있게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나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격대가 생각보다 8회분이기 때문에 살짝 있습니다. 이 1회분을 먼저 분리를 해주세요. 주사기 모양이에요. 주사기를 짜줄게요. 주사기.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생긴 요 액을 요 액티베이터 안에다가 부어줄게요. 물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이 가루를 내장되어 있는 붓으로 섞어주세요 파우더가 날리지 않게 파우더가 날라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죠 근데 이거 진짜 향이 되게 좋다 이제 얼굴에 도포를 해줄거예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민감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쪽 장난 아니죠 아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거지? 천천인가아지 싹 좀비 팩의 효과는 피부 탄력 및 모공 케어의 탁월한 알부민 성분 및 천연 성분이 9가지 피부 변화, 각질, 피부결, 피부밝기, 보습, 투명도, 유수분 밸런스, 모공, 탄력 리프트에 도움을 주는 페이스 리프트 팩입니다. 신기년 블리스터 일회용 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매우 간편합니다. 남백 추출 성분인 알보민과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즉각적인 페이스 리프팅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미스트를 당기는 부위에 그려주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금방 이제 씻고 잘 거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당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제가 리프팅 이렇게 팩도 써보고 해봤는데 지금 바로 즉각적인 미백 그런 효과는 바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좋은 마되세요